안녕하세요 식품 분석 및 실험 이번 시간에는 회분 분석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회분을 다른 말로 애쉬 이렇게 애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웃음> 실험한 내용을 리뷰를 잠시 하고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역시 뭐 수분 분석 그전 시간이 없고 순서를 좀 바꿔서 조지방 무게 분석으로 실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 준비를 위해서 예비 실험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실험실에서는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고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 실험적인 여러분들의 식품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량을 위해서도 필요한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게 분석 역시 무게 분석에 대해서 이어서 실험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서론 부분의 일반적인 사항과 기존 연구된 사항, 그리고 이 실험을, 이 연구를 왜 하는지 목적을 놓으시고 본론의 이론, 이 실험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결과를 얻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 참고문헌을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실험을 하기 위한 무게분석 실험 방법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이 물질, 해시 속의 무기질, 다른 말로 미네랄이라는 우리 필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이 실험과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있고 몸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만 되는 필수 영양 성분에 다이 지금 미네랄 성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을 기록을 하시고 이번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무게 분석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회분이라는 것이 이 정량 분석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한 이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회분 속에서는 무기물, 미네랄 함량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2020년 한국인 2020년에 한국인이 1일 섭취 영양성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했는데, 최근 작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한국인 1일 칼슘을 대표적 예로서 본다면, 하루에 어, 얼마를 섭취하여야 하나, 섭취 기준이, 이와 같이 평균 필요량이 있고요. 권장 섭취량이 있고, 충분 섭취량이 있고, 상한 섭취량을 뒀습니다. 대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젊은층에서는 지금 섭취량이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자,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이 지금 보신다면, 최대 12에서 14세까지 남자 경우에 1000mg, 1g입니다. 하루에. 여자는 최고 많은 것이 지금 900mg. 최대 상한 섭취량은 이와 같이 3000입니다. 3 0 3000. 그래서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굉장히 미달되는 그 섭취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칼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을 하려는 애쉬가 무슨, 무엇을 슨무 나타내느냐 애쉬 속에는 이와 같이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황, 인, 카리움, 영어로는 포타시움, 마그네슘 칼슘, 철, 소디움, 칼슘이 앞쪽에서 언급을 해서 칼슘이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칼슘 자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수 물질입니다 몸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질 미네랄 성, 성분들을 우리가 구하려면 은 뭐 무게분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너무나 양이 저, 적은 양이 다면 기기분석을 통해서 보합니다 자, 거기에는 자, 이런 것들 원자 흡수분광법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를 이용하는 경우 Inductor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라는 ICP-AES 그 다음 Spectro Photometer 이런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 무기질, 칼슘, 칼슘을 포함해서 다양한 무기질을, 양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웃음> 서론 본론 결론에서 본론에 들어와서 이론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좀 보충을 하시고, 그 다음 실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은 식품 공전에, 식품 공전에, 자, 일반 시험법에 식품 성분 시험법, 그리고 회분 분석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험 방법은 이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전분, 밀가루, 수산물, 가공 치즈, 조재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 원리는 검체 시료를 도가니에 넣고요. 550도에서 600도씩 온도에서 완전히 회화 처리, 그러니까 태웁니다. 태우고 타지 않는 부분 남아있는 양을 우리가 회분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염으로 탈수 있는 유기물질은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산화분에 대해 가지고, 탄소 같으면 CO2로 수소 같으면 H2O 수분으로 자 이렇게 산화되어서 탔어 제거가 되고, 제거가 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회분 에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더욱 산화되어서 CO2로 방출되지만, 만약에 인산이 많은 금체에서 가열하면은요. 이 양이온과 결합하지 않는 용융 상태로 되어 버려 가지고요. 자, 산소 용융 상태로 될 경우도 있고,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면 오히려 회화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자, 이렇게 되어서 인산이나 어떤 에, 탄산 이런 염으로 이 회분 속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일부 식품에서는 무기질의 염소, 이온 등으로 휘발성 무기물이 휘산, 그러니까 달아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기질의 영화물로 제거되고, 제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차 에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양이온 일부는 또 공존하는 음이온과 아까 얘기했듯이 인산이나 탄산, 이와 같이, 인산, 뭐, 탄산, 뭐, 황산, 염, 그 다음, 유기물의 기원인 탄산염으로 되기 때문에, 조회분, 크루드 애쉬라고 이름을 부른다. 다시 말해서, 자, 무기질도 이렇게 염소 이용과 결합되어 있 염화물로 휘산되어 가지고, 달아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양이온의 일부분에서는 만약에 인산이나 황산이나 탄산염으로서 애쉬 속에 남아있어서 플러스 오차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루드 애쉬 조회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방법은 방금 설명을 했는 내용입니다. 분석원리 다시 이렇게 찹 단원별로 나누었다 보시고 그다음 시험 방법은 이제 도가니 항량 작업을 하고 검체 전처리가 필요하면 전처리를 합니다. 자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안은 시료들은요 이와 같이 공류 두류 이런 것들은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분 함량이 많은 어떤 동물성 식품. 자, 이런 것들은 미리 건조기로서 건조시키십시오. 그 다음, 액상식품이나 액상음료 등은요, 바로 550, 600도씨 도간에 담고 회분분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욕상에서 정발 건조를 시킨 후에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예비탄화로 예비탄화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회화할 때 팽창하는 금시료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당류가 많이 함유된 식품 자, 그 다음 전제정제전분 이라든지 달걀 흰자위 그 다음 일부 의육 이런 것들 요 자, 이런 것들은 미리 300도씨 이하에서 예비탄화를 시키고 본탄화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연소시켜, 시킬 때, 자, 유지류는 가급적 수분을 제거하고, 과열 또는 점화해서 불꽃이 약해질 때까지 연소시키고 나서, 마개를, 적당하게 마개를 덮어가지고, 불을 꺼준 다음에 회화를 시켜라. 자, 회화는 이와 같이 550에서 600도씩 2, 3시간 과열하면은요, 백색, 회백색의 회분이 얻어질 때까지 회화를 시켜라. 검정색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탄소가 덜 회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머지 만약에 회화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데시케이트에 옮기지 마시고, 자그 중간에서 중간에서 데시게이트에 옮기기 전에 식혀가지고 데시게이트에 옮깁니다. 그리고 실온으로 냉각해서 무게를 구하고 회분량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시료량분의 회분량입니다. 자, 도가니 무게 W0. 도가니에 회분이 담겨져 있는 상태 값이 W1. 자, 이렇게 해서 회분을 계산을 합니다. 자, 실험실에서 안전이 특히 중요시 됩니다. 고온작업입니다. 화상주의를 하십시오. 환기주의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안전용품을 꼭 착용을 하고 실험을 하세요. 자, 실험기구는 이와 같이 저울, 화학저울 소수점 넷째 자리 그램 이상 나오는 화학저울을 이용하시는 을걸 권장합니다. 자 도가니 항량 작업을 하고 미리 이렇게 도가니를 가온을 전기로 회화로 해서 가열을 하고 일, 바트에서 냉각시키고 이렇게 데시게이트에서 실온으로 냉각 후에 무게를 구하고 다시 한번더 하고 이렇게 해서 도가니 항량이 되었다는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항량이라는 것은 전후 무게 차가 0.1% 이하 일대를 항량으로 본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료가 주어지면 시료를 동안이에 무게를 구해서 담고 예비 탄화가 필요하면은 예비 탄화를 하고 이제 본 탄화를 하고 밭드에서 예비 냉각을 하고 대시계대서 냉각 후에 무게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로부터 여러분들이 회분량을, 자, 회분량을 구하시고, 회분량을 구하시고, 실험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세 번을 해서 평균 값을 구하는 자, 이런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험 결과를 가지고 결과 및 고찰을 하시고 결론을 맺고 참고문으로써 실험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무게분석이 무엇인지 회분이 무엇이고 조회분이 무엇인지 우리 식품주 속에서 회분 조회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서 무기물질 함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진행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